혹시 르노라는 자동차 브랜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죠 르노 알핀이 뭐냐면은 옛날에 1972년도에 WRC라는 국제랠리 대회에서 다른 모든 슈퍼카들을 전부 다 이겨먹었던 그 전설의 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리마스터가 돼가지고 또 이제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얘는 그 2세대 버전 얘가 포르쉐보다 더 셉니다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들었죠 얘는 프랑스인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잘 만드시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제랄드의 캐시라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제랄드의 캐시가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서 획득하십시오. 확인, 뭐 소리가 들려요. 여기 어떤 상자 같은 게 있다고? 여기 아니, 아니 전화 걸지 마. 나쁜 사람 같아 아, 어디 있지? 여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마이갓! 네. 여러분들, 제라드의 캐시를 채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9,818달러. 아! 아 여기에 지금 딜러가 있다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바로 새로 나온 n p c 딜러고요 lsd 판매할 수 있고 깻잎 코카콜라 이런거 판매할 수 있는데 얘를 판매를 해볼게요 오 판매가 되는구나 28,000대로 벌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돈 10만원 을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을거예요그 lsd 제주실 이게 있거나 아니면은 모터사이클 클럽에 사업장이 있어야만 얘랑 이제 거래가 되는걸으로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n p c 강도란게 추가가 됐는데 제가 한번 찾볼게요 강도를 잡고서 이 구역의 강도는 나라는 것을 강인시켜 주는가요? 그럼요. 어? 돈도 내가 털 거야. 나쁜짓은 내가 해야 돼. 이 어? 내 동생은 나만 때릴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 갬성 아시는군요. 그냥 이렇게 들린다고 해서 강도가 나오는 건가? 아, 개똥도 어?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만 어? 어, 이 사람 뭐야? 내 옷이랑 옷 색깔이 똑같아. 아니, 이게 뭐지? 오늘 무슨 날인가? 카스를 돌리면 현금만 나온다는 그런 신의 계신가? 진짜 강무도왔습니까 어디 어디요? 야,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어 강도가 나왔어. 강도 진짜로? 어디 어디야? 어디야. 자이 사람 바로 강도예요? 얘가 강도? 우와! 와 지금 이것이 바로 GT5에 새롭게 추가된 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강도 리뷰를 보도록 할게요 평범한 여행객 복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고요 권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권총으로 보이는데 y 어? 아니 뭐야 전기총을 버틴다고? 상당히 뭔가 힙한 스타일이 있고 있고요 등 뒤에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눈 옆에 문신이 있어요 보시나 여러분들? 그리고 얼굴에 이제 두건을 쓰고 있고 아니 퇴적은 맞아도 죽질 않어 돈난당한 현금을 해수하려면 2키를 주세요 강도를 죽이면은 제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제한시간 안에 돈난당한 현금을 상점에 돌려주고 보상을 받거나 그냥 가지십시오 돈을 돌려줄까요? 아니면 제가 가질까요? 일단 돌려주죠 자 알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돌려준다 아니 뭐야 문신상점을 털었어? 타투샵?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타투샵을 턴다고? 강도에게 습격당한 그 편의점 세팅과 취지는 그곳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에게 돈을 돌려주었어요 과연 사례금은 얼마나줄지 사맛달러? 강도를 처치했더니만 사례금으로 사맛달러를 줬어요 잠깐만 그렇다면이 사람을 죽이면은 지금 사맛달러가 난다는 소린가? 황금화를 낳는 거울이구나 미안해! 사맛달러! 4만 사맛달러! 4만 사맛달러가 4만 나올거야 이사람 주머니에 사맛달러! <웃음> 아니 사맛달러 없어? Oh. 아 그는 빈털털입니다 여러분들 슬픈 소식이 있어요. 어, 여기 타투샵 직원분이 좀 전에 저한테 4만 달러 줬었는데 그것이 아마 전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전 재산. 어 사례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신 거죠. 미안해 이런 제작 너무나 슬프구만 죄송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래요. 계산 때에는. 89달러밖에 없었어 89,000원 세티님 방송 보니까 악마 시네요 아이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 어차피 얘들은 다 데이터일 뿐이고 원래 g t 팝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주위에 GT한 사람이 있으면은 보세요 어? 시민을 한 몇천 명 이상 죽였다니까 어? 찾았다 지금 바이프테스님이 은닉처를 찾다는데 자 은닉처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라고요? 떴다 여러분들 g t 팝에 새로 추가된 은닉처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소리가 뭔가 왕왕왕왕 왕, 왕, 왕 울리고 있고 은닉처 들어가자 죽는다. 어 안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기에 이제 깻잎가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설탕 준비가 돼 있고 포스트잇을 찾아야 된대요. 거기에 아마 비밀번호가 적혀 있을 텐데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732738. 제가 금고 열어볼게요. 아이거 돌려야 돼 이렇게. 아 알았어 알았어. 엔터. 됐. 어? 열어. 엥? 잉 엥? 잉 좌클? 아 좌클 자 여러분들 좌클릭을 눌러야 됩니다 어쨌거나 금고에내용물 훔쳤고요 해당 지역을 떠면 이제 미션 클리어거든요 돈이 과연 얼마가 추가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0 0 0 달러 음, 은닉차를 수... 습격하는 거는 돈을 상당히 적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본거 같죠? 그죠자 온라인 작업, 작업 플레이 락타 생성해서 대정 모드로 들어가줍니다 릴레이 대정 모드 두배 이벤트 중이고요 잠깐만 저희 팀원들이 지금 11명인데 그러면 3명은 지금 못 온다는 소리거든요 내구도 프롭, 브레이크 프롭, 엔진 프롭, 최강원은 리무제, 이동수단은게 이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엔터티 XF 이거 타야지. 어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엔터티 XF 가 아닌데? 아, 이거 제스코 가 아닌데? 어, 차를 잘못 걸렸죠. 출발하트 아, 제가 원하는 차는 엔터티 아, MT 였어요. 아, XF 가 아니라... 어우, 네오! Oh, no. <웃음> 아 오히려 좋아. 차를 잘못 골랐으니까, 엔터티, m t 를 빨리 골라야 돼. 아, 근데 왜 차가 이거밖에 없어? 아, 그럼 난 코닉스에 간다. 까자아! 출발하트!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인 코스! 인 코스를 잘 타고, 포를 안한지한 한 2주 됐거든요? 아니, 한달 됐나? 거의, 까 그래서 운전 실력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가아잇! 까잇! 그, 감이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짠! 내려! 동료가 완주할 기다리세요. 자, 여기서 이제 동료를 관전해! 볼게요 안돼~~~~~ 1호 제작 탑승하시면 미션 클리어 끝났다. 밝은 부음을 들읍시다. 다 끝났어. 아 해치웠다. 해치웠나? 해치웠다. 다 끝났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플래그를 세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예요 F를 누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무조건 유튜브 각은 아닙니다. g t 밥 유튜버는 무조건 트롤을 해야됩니까아 그렇진 않아요. F를 누르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키보드 버튼 빼야겠어 이거. 아 F가 미니건이라고요? F 누르면 쇼츠가 나온다고요? 아 오케이 확인.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시면은 꺄까 가사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참을 수 없는게 유튜버지 어? 난 이걸 참을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나의 애플을 원하고 있어 하지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엘리트 도전 완료 160만 달러 여러분들 제가 이걸 다 노린 거예요